카톡을 이용하면서 직접 오픈챗을 만들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폰과 PC에서 오픈챗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오픈챗 만드는 방법은 앱을 실행한 다음에 하단에 는 말풍선 채팅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채팅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채팅이라고 해서 세 가지 메뉴를 상단에서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오픈 채팅을 누릅니다. 좌측에 있는 탭 오픈 채팅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만들기를 누르면 만들기 팝업이 열리면 1대1 채팅이나 그룹 채팅 둘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채팅방 이름을 입력을 하고 해시태그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프로필 설정 메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색 허용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하지 않고 링크를 통해 특정 상대를 초대하고 싶다면 검색 허용을 비활성화를 시켜주고 상단에는 톡프로필로만 참여 허용은 비활성화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토글키를 눌러 활성화를 시켜주면 이미의 채팅명이 아닌 프로필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버 이미지 변경은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뭐 이미지나 사진으로 변경할 수 있고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우측 상단에는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픈챗이 생성된 걸 목록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 설정으로 이동하면 오픈챗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오픈챗의 설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해당 메뉴를 터치하면 를 이렇게 설정 메뉴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에서 참여할 인원수라든지 검색 허용, 채팅방 이름 뭐 기타 해시태그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리면 링크 정보라는 게 있죠. 여기에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팝업이 열리면, 링크 복사를 누르고 초대하고 싶은 사람한테 공유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오픈챗이 필요 없다면 목록에서 지우고 싶은 항목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팝업이 열리고 오픈채팅방 삭제를 누르면 확인을 눌러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톡 PC버전에서 오픈챗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두번째는 말풍선 채팅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우측 상단에는 오픈채팅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열리면서 오픈챗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일대일이나 그룹 채팅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시태그를 입력을 하고 검색 허용 버튼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다르게 PC 버전에서는 검색 허용과 고급 설정이 한 곳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차피 선택하는 거는 뭐 별다른 건 차이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적용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생성된 오픈 채팅방을 볼수 있습니다. 생성된 오픈 채팅방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창이 열리고 마찬가지로 채팅방 이름이나 해시태그, 인원, 그리고 검색 허용 등 간단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주소를 복사할 때는 생성된 채팅방 썸네일을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생성된 걸볼수 있고 복사를 누른 다음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한테 공유를 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